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입니다 3남매가 용감하게 46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을 무척 기다려 왔어요 지난 화에서 장영식이 복수를 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었죠 미술대전에 공호와 이상준이 본인이 그린 그림을 출품하지 않아 유학 갈 기회를 잃었다고요 하지만 이상준은 장영식의 엄마가 그림을 찢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빨리 장영식의 엄마를 찾아서 대질신문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어요 오늘 이상준과 김태주가 던진 미끼를 덥석물고 장영식의 엄마가 가족들이 모인 이상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장영식의 엄마는 몸과 마음이 새약해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남편이 남긴 그림값에 자신의 몫을 챙기러 오는 것을 보면 군 앞에서는 호랑이 힘이 솟아나나 봅니다. 비록 절뚝거리긴 했지만 당당하게 상준의 집으로 들어섰어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서는 이들도 많이 늙었구나라고 무덤덤하게 말하네요. 애타게 찾았다는 장영식의 말에는 내가 무슨 낯으로 네 앞에 나타나겠니? 살아있어서 좋을 것도 없고 라고 답변했어요. 지난 일들에 대한 가족들의 추궁이 이어져도 장영식의 엄마는 본인은 보험금과 집한돈도 가져가지 않았고 장영식의 그림도 찢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순순히 자백하지는 않겠죠. 이번화에서 그녀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상준이 그때의 영상이 있다고 노트북을 들이밀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노트북도 내던졌죠 다음 화에서는 계속되는 이상준의 도발과 추궁에 폭소를 터트리며 장영식의 엄마가 말할 겁니다 그래 니들이 내 아들을 멀리 떠나 보내려 하니 내가 찢었다 영식이 너는 엄마를 버리고 떠나려는 나쁜 놈이다 라고 악을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억대 보험금과 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미 이 번화에서 내가 무슨 낯으로 네 앞에 나타나겠니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그 큰돈은 어디다가 다 날리고 아들을 내팽겨 쳤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아버린 장영식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는 원한을 가지고 선량한 고모와 이상준을 증오했었죠. 하지만 오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는 허탈함에 빠질 겁니다. 분노의 대상이 사라졌네요. 이제는 고모와 상준에게 화낼 수 없습니다. 엄마에게는 화낼 기력도 없을 것 같아요. 장영식은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나라는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상준의 회사에서 건 소송에서 순순히 본인의 죄를 자백하고 절차를 따를 것 같습니다. 과연 장영식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장영식을 조금이나마 응원해봅니다. 3남매가 용감하게의 아름다운 결말을 원하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 리뷰에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